레츠고 하 엉덩이는 빵 돌래? 둘 그렇지 엉덩이는 니가 준비. 듯이셋 그렇지 그대로 넷 그렇지 수박 수박 아 다섯 세례다 세는 줄 알게 여섯 세례다 세는 세르다 세는 줄 알게 대기고 그렇지 발로 중면에다는 느낌. 발로 중면에닿 하나 그렇지 아둘 오케이 휴 그렇지 그렇게. 네. 들어. 나사 못 끼지 고첫 단접. 어이 접. 사렇이 들어. 오케이. 뒤딱 잠그고 담배 잠그고 가슴 끼고 그대로 하나 그렇지 엉덩이도 걸어가요 둘 그렇지 턱 들지 말고 그대로 턱 들이면 요 네, 그렇지 발에 턱 들지 말고 턱지 말고 그렇지 세만더 들어 턱 들지 말고 그렇지 다독 놓고 가슴 채고 가슴 채고 <웃음> 손을 이렇게 편리시면 가슴을 젖어 주세요. 당배 옆에. 배를 잡아놔요. 이게 들는거세요 들려가지 들는 마시고 밀런식으셔야 돼요. 미셔야 돼요. 서 바로 상 옆으로 걸어갑니다. 바로 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그렇지. 팔꿈치에 잡아볼게요. 여기 잡아놓고 보그 4, 부침. 5, 부침. 6, <놀람> <Okay>. 네, 붙이 다섯, 굳이, 바 여섯, 굳이, 일곱, 굳이, 쭉이 아홉, 내려 열, 3이 쭉쭉 이 오케이, 네, 이다 잡고, 이 둘, 오케이, 셋 네, 그렇지. e s Yes, yes. e s 도 e s Yes, yes. Yes, y e e s yes. Yes, 어, 그렇지. 어서 어먹고 우리 먼저 어 끝이 나번 더! 됐어, 됐어, 됐어. 오,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요 맛있게 먹었어 어맛이게끊었어 맛있게 먹었하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있 먹었어 맛이었어맛있 먹었어 맛있게 도었어게 먹었어 맛게먹어맛게 먹었어 게어갔다게 먹었어 있게어버에게 먹었어 맛있게 어있게었어 맛있게 먹었어 맛요어어 여기서 쭉욱 뜯었다가, 빵. 뜯었다가, 빵. 뜯었다가, 빵. 이기제대시 자리 마지막에. 쭈욱, 뜯었다가, 빵. 뜯었다가, 빵. 쭉오우쭉 쭈욱, 뜯었다가, 쭈욱. 옳지. 옳지. 아로 어. 그렇지. 숙소 네. 먹고 어. 바로 여기. 아. 어. 어. 어. 어. 아. 자, 깨달아. 자, 깨달아. 자, 깨달아. 자. 바로 여기. 되지 마요. 예, 이 그렇지. 다시 먼저. 오, 앉아, 앉아. 자, 아예. 오케이. 아 자, 자, 자. 자, 자, 자. 나왔어, 그렇지. 컷. 미어 그렇지. 일 그렇지. 바로 덜리쳐요, 여덟, 그렇지. 덜리쳐 아홉, 그렇지. 오케이, 미리 약간 이렇게 어 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응. 여기, 여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그렇기그렇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네. 가슴은 무게에 요가슴는 무게에 그게 이제 해창지리당계아창들 네. <웃음> 운동을 재밌어서 하지. 쉬고 살자 누가 말려누가말려두 <웃음> <해도 말려주고. 웃음> 의사쌤이 말려었창들은 <말려봤잖아. 웃음> 이미 답이 <탑이> 정해져 있어요 <웃음> 운동을 할거라는데 운동을 하게 만들어어 아, 아. 아. 근데 자기가 본인이 운동했으니까 알겠네.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자. 좋아. 자 좋아. <웃음> 네,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 그치, 그치, 그 그치, 그 오케이. 아, 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가자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 다섯 여섯, 붙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넷섯 여섯, 붙 일곱 여 아홉 어깨 a 지 t 면 e n t h a 가슴 가슴 가슴 가슴 h 가 n g 가슴, 가슴 s a g 가 o d 가슴, 이렇게 t h a 근데 아마 본인은 그렇게 n 다고생각 t s a good t h i n 가슴가슴 t s a g o o 가 t 가 i n g That's a 가 o o d thing. t 가슴 t s a 가 o o d t 가 i n 어 That's a 가 o o d 가 h i n g That's a g 가슴 d thing. 가슴가슴 s a good thing. That's a good 허리도 좀 먹었잖아요? 아 허리 안 먹었죠?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허리 유지하면서 가슴만 들어갈게요 가슴, 가슴. 기면못 당기, 당기면 허리 네. 자세유이 자퇴하면 되요그렇 네. 허리가 이렇게 멍아만어요 그렇지, 다섯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음. 그렇지, 다섯 개만 더 다섯 개만 더 음. 오, 그렇지 그렇지, 모고 다섯, 다섯요, 그대로 더더더 자, 그렇지,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이, 그렇지, 그대로 오케이, 좋아요. 가슴이 지금 안 올라가죠? 네.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밀면 되잖아요. 그러 아, 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전면 어깨랑 아. 이 상부 상도 승모근, 그리고 이 흉근, 그리고 이동, 이쪽으로 올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가슴을 딱 펴게 되면 이렇게 어깨가 들어서 살짝 넘어가잖요이 상태에서 살짝 약간 이게 딱말아지면요 이쪽으로 아, 아, 뭐. 절근깨도딱 당기고 흉면상을딱 들어가면서 이 아. 관계관이 이렇게 탁 당겨져요. 아, 맞아요. 네. <웃음> <웃음> 이렇게 땡기는 거랑, 이렇게 땡기는 거랑은 완전 다른 운동. 네, 가슴을 핀로내려가 네, 그치, 여기 이렇라고 다섯, 그치, 여기가 올라가게. 수피, 수치 여기가 수피. 일곱, 그치, 이대로. 여덟, 네내째 바닥에 발연기아우바아서연길로 가야 돼. 그렇죠 이거. 어깨가 앞으로 자꾸, 자꾸 안 어울리려고 하니까 안 <목소리> 지금은 약간 이렇게 돼요. 솔직히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이렇게까지 이건 완전 초고보 이렇게 하시고 지금부터 끝나고 지팔는 하고 야나요꿈치가 아세요? 바 이렇게 되게 팔꿈치가 어야 돼요. 지어가야 돼요. 팔꿈치가 팔꿈치가 안으로 돼요.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요팔꿈치로지요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요 팔꿈치가 로 돼요. 로요치가 가슴. 내려오, 내려오. 가슴 가슴 가슴 가슴 ander,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내려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그렇지. 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더슴 가슴 가슴 더더 가슴 더슴 가슴 가슴 그렇지 슴 가슴 가슴 그슴 가슴 가슴 가슴 더슴가더 가슴 가슴 이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그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 오케이 마. 그럼 수겠습니다 아, 니다잘 아. 보고 잘 잡아 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웃음>